주어가 되고 네. 샌드가 동사 네. 보내다 샌드 그 다음 머니가 목적어고 아, 투 미가 추가 전치사고 네. 미가 대명사여서 네네.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되면 이게 전체가 부사가 되잖아요 네네. 그래서 이게 부, 부사가 되니까 삼형식이 네. 돼요 아.. 저, through the Charity는 제가 그럼 뭐 부어 아닌가요? 제 뒤에 있으니까? 네. 아 그럼 부어면 선생 오형식 아닌가요? 주어 동사 목적 없다는 거 아, 근데 이게 이것도 네. 부사고 이 뒤에도 또 다른 부사예요아왜부사예요 Through? Through 전치사. 아 Through가 전치사예요네 그래서 Charity가 전치사에요. 그런... 아.